내 맘에 너의 향기가 지워지지가 않아 눈으로 볼수 없어도 내 마음은 널 그려 친구로 지내자는 너의 마지막 말에 열 미소를 희미없이 지었어네가 사라져 버릴까봐 다시볼 수가 없을까봐 닿을 듯 말듯 닿을 듯 말듯 내 마음이 내게 너의 마지막 말에 열분 미소를 미없이 지었어 네가 사라져 버릴까 봐